사장님의 뭐가지는 제가 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저는 새끼 발가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네 번째 손가락만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장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으야 <음> 으야 이번에 해볼게임은 구스구스더 그 유명한 덕모거스라는 게임을 오늘 해볼건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정말 처음으로 풀동부 직원들이랑 다 모여서 다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소리질러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잘못했 자 우리 직원분들 중에 또 합방을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장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아 아니야 미안해 박수하지마 그냥 아 씨발. 자 최고참 순으로 합시다 키미밍 반갑습니다 편집장 키미밍입니다 저번에 약속했던 사장님 조패기,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다음. 쨈쨈.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너구리 쨈쨈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썸네일 1등 노예입니다. 사장님의 모가지는 이번엔 제가 꺾도록 하겠습니다. 왜다날 죽이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다음 준씨. 네 닉네임은 봐도 아시겠죠? 게을러 터졌습니다. 준입니다 <웃음> 반가워요. 다들 사장님의 모가지를 따가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거기서 네 번째 손가락만 따가지고 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이야 <웃음> 자그 다음 소범씨 안녕하세요 편집자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소범입니다 너 막내 아니잖아 왜 구라를 쳐너 아, 편집자 막내 아니잖아 <웃음> 아니 아니 아 나이로? 아아 나이로. <웃음> 아, 직원들 아 나이를 아다 알고 있어요? 나 모르는데 사장님만 아 몰라 그래서 포부 저는 새끼손가락 가져가겠습니다 아. <웃음> 다 부위별로 아 하나씩 가져가 아 자그 다음 노어 씨 야. 제발 점잖게 앉아있어 자기소개 자 부탁해요 전두 번째로 제일... 해야 썸네 썸넷더구요 그리고 이제 포부 죽었어? 아, 그런데? 안 들렸어 아, 전혀 안 들렸어 어? 얘기했어? 헐한 번이라고 지겨보는 <웃음> 게 목표라고 했는데 아, 오케이 그 다음이... 누구였을까요? 누까요 <웃음> <죽을까요? 웃음> 정말 궁금하다 새벽인가? 둘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씨랑 아, 가죽씨랑 동시에 왔으니까 동시에 와. 자 가죽씨부터.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편집자 김가죽이라고 합니다. 아들 사장님의 손가락을 챙기시니 저는 발가락 중에서도 새끼 <웃음> 발가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남는 게 없어. 아 자, 그럼 새벽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새벽을 맡고 있는 편집자 새벽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자기소개 멘트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었어 멋져 멋져 그, 여러분들이 사장님 신체 부위를 가져간 동안 그럼 전 사장님의 통장을 가져가 있습니다 어? 야호! 생각이 깊네 다음에 이카 시랑 고로케 씨 둘이 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케 씨부터 아,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된업네일러 고로케라고 합니다 와 아. 아. 아. 아. 포, 포, 포부라고 하면 은 아무래도 적해져 있죠? 한 번이라도 <웃음> 사장님의 목을 따는 것? 자, 영구 다 이카 씨? 고로케님과 같이 들어온 새 썸네일러 이카라고 합니다. 포부는 흠, 저는 죽이는 건 자신이 없는데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장님 머리카락. <웃음> 아 아이, 귀여워, 소심해. <웃음> <웃음> 간단하게 말아 오리와 거위의 싸움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오리나 거위 중 하나를 배정받는데 사악한 오리는 거위들을 몰래 죽이면서 다닐 거고 착한 거위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긴급 소집 버튼을 눌러 페일를 통해 오리를 내쫓아야 한다 분탕치는 오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겠지만 당신의 선택에 가오가 있기를 아디오스 제발 오리여라 애들 다 죽이게 <웃음> 도망다녀야지 도망가! 어떤 진보건 내거야 망가 망가! 이리 마. 오세요 도장님! 어멍어스랑 비슷해요 오, 게임은 직직 뭐 색깔이... 청소를 해요 어멍어스랑 기본적으로 틀은 되게 비슷한데 역할이 다양해져가지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클래시이기 때문에 아, 꼭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몽어스랑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아마 확실 미션이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터리를 챙기고 반갑습니다 무서워 <웃음> 어머 어디지? 또 있었어요. 소리가 끊겨. 아 일단 어, 이게 시체를 않는데요? 발견하면 10초 동안은 소범 씨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어, 근데 가중님이 저를 지나쳐 가 봤... 소범 씨 소리가 끊겨서 안 들리는데? 쟤 죽었나 봐. 아, 어, 저는 어, 가족님을 추천합니다. 네. 오케이, 가족 추천의 메뉴? 그 추천 메뉴. 저는 <웃음> 맞다야. 지 가족님 그 발언해 봐요. 죽어 있는 걸 봐서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죠? 신고 그러니까. 눌렀는데 제가간줄 알았는데 소범님이 0.1초 더 빨랐나 봐요. 좋아, 아, 가족 아니 아, 그럼 도움이다. 아니. 보라봐. <웃음> 다 죽여. 아니. 우주에서 혼자 연습하세요. <웃음> 어. 주감. 어야나나좀 따라와 주면 안 돼요. 나 미션하고 시간인데. 내가 따라가 드릴게요. 제가 따라가 드릴게요. 아니 님 미션하고 가고. 아, 어디 갔었거든요. 미션은 안 주셨잖아요. 창고 어딨어? 어? 미션 을안 주셨다고? 그럼 당신은 어인가요 뭐? 야! 야! 잠깐, 야, 지금 이게 뭐야? 욕해 주지 마라. 눌러 신고해. 신고해. 뭐야?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일단 찜찜이에요 찜찜이 찜찜이가 미션 없다고 자백했거든요? 빨리 조져 아 제가 언제요? 어? 조.. 아, 조져야 되는 증인이 그랬어요? 있습니다 어, 제가 제가 증인입니다 저 사람 거의 광인이었어요 아, 맞아, 광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회의 안 열었으면 그 다음 표정은 나였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야얘 도도새일 수도 에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도도새는 중립인데 회의 때 투표로 자신이 추방 당하면 감독 승리를 한다. 중립은 거의 나 우리 중 누구의 편도 아니고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미션이 따로 있으니 혼자만 잘못잘 잘 살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달거나 저거 하거나 둘중 하나잖아요. 너무 미친 억울이어서. 아니라니까요. 나, 나 아, 아니에요. 스키 팔래. 찜찜이 야. 도도새인 것 같아. 아닌데. 한명 보내는 게. 어, 아니라고요? 이게... 잠깐 내가 도도새라고 하면 내가 안 죽는구나 맞아요 저 도도새야 도지 도도새 어떻게 돼? 네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그럼 플레임님이랑 저 아니면 <웃음> 소공 그렇게 이카 삼중 하나거든요 오케이 힘인밍 난널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이거 어디 여기 밑에 미션인데 이거 왜 문이 안 열리죠? 잠깐만 나 보지 사보타지가 여기 여기 그런 거 아. 있는 거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고로요고로케시 아니야 고로케시 아니야? <웃음> 고로켓시 확실하게 아니야. 아, 왜냐면 걔 내려가서 미션 하는 거 봤어, 내가. 그러면 소옴이카인데 이거. 어, 소옴이카 고고. 아, 맞네. 뭐 이거. <목소리> 누르러 가, 누르러 가. <목소리> 아! 어, 뭐야? 아! <목소리> 오, 오,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그래,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오! 와, 정확하게 맞췄는데 <목소리> 둘이 동시에 죽였네. 망해들게. 와. 진짜 아무도 못 믿겠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하이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직업이 뭐세요 여기서 잠깐 클래식 플러스 모드부터 살인마 사이의 흉내쟁이라는 가짜 살인마가 존재한다 살인마들에게 흉내쟁이는 같은 오리로 보이는데 때문에 살인마들끼리도 진짜 오리를 구분하기 위해 의심을 해야 한다 몰라도 돼요 사늘하다이 아, 아, 아, 아, 아, 아, 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오지마! 아, 왜 그렇게 아, 을 아, 아, 게 몰라, 와, <웃음> 시체를 봤는데 ㅋ ㅋ 잠깐만 아니 요 잠깐만 ㅋ ㅋ ㅋ ㅋ 저희 그러다... 직업 중에 시체 부검할 수 있는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가 시체를 만지면은 누가 죽였는지 알수 있거든요 해서 시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이번 판엔 장의사가 없지 않았나요? 없어요? <웃음> 가 내가... <웃음> 어? 뭐야 이거? 어? 아이 결과가 안 나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불났어 불났어 불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뭘 어떻게 꺼? 어, 오, 우리야 우리야 사장님인가? 어, 어 누구 죽었어? 어! 음. 자 지금 불 끌어간 서재에서 입구 측에 한 명이 죽어 있었는데 키미밍 님이 죽어 계셨네요 같이 죽은 사람 사람이 누구지? 아, 네. 저 사장님 그리고 누구? 또 누구 어. 있었는데? 저 서재 들어가기 전에 키미밍 님이랑 쭈 님이랑 저랑 이카 님이 있었어요 저랑 사장님이랑 불끌로 안으로 오,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고 불을 껐는데 그 옆에 준씨 계셨고 저도 시체 확인하고서는 이제 신고하려고 가는 와중에 준 씨가 먼저 신고하셨고 그럼 마지막에 오, 들어온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로케 아, 님이 음. 저는 고로켄 님이 저보다 훨씬 이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들어올 때도 밑에 계셨어요 복도 밑에. 근데 음? 나는, 나는 아까 키미밍이랑 이카시랑 같이 이렇게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나가지고 키미밍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카시가 안 보였어. 아, 저 왜냐면요. 이미 다들 불 끌어 가실 줄 알고 저는 정원 손질하러 갔어요. 어, 정, 불 끄러 정원 안 갔어? 같은 거 못, 아니, 불 끌어 다들 올라가시길래, 어? 지각이 얼마 어? 없어요. 어?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가 되요? 어떻게가 되냐? 어떻게? 아니에요. 와, 야, 그러면 같은 편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아, 하는... 아니에요. 물어버릴 거야 나나나 나, 나, 나. 아무도 어, 못 믿겠어. 절절못 믿는다고? 전봇망 뛰나? 어? 어 고려됐다. 어 고려다. l a t e 아, 아니, 엄마 다 했어요. 방금 방금 어떡하니? 다 했어요. 어? 풀이다. 놀랐네. 어, <목소리> 아이 쭌님 어디 여기 죽어 불끄는 중 쭌님이랑 저랑 불끄는 중어 어? 누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불끄불 끄... 불 끄고 나서 갑자기 오리 신고 버튼이 떠서 신고를 눌렀습니다 야 아까 불 끄는 곳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사람 누구야 오른쪽 아래로 어? 누가 도망가는 네? 거 내가 봤거든 불끄는 중 <목소리> 도망이야? 저는 오른쪽 아래로 올라오던 와중에 불이 꺼져서 다시 내려가는데 저를 보신 거 같은데? 어? 그럼 난 고로케 이카 시를 고로케 시가 죽이고 바로 뒤로 도망간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 저는 사실 미션을 다 끝냈겠다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자였습니다 근데 불이 났길래 불을 끌어 한 번은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불이 꺼졌길래 저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시. 난 그런 와중에 그래도 바로 그렇게. 친구가 뜬 거고. 아들. <웃음> 더도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근데 사장님 뭔가 이번 판좀 의심스러운데. 난왜또 응? 뭐야? 몰아가는 거지. 아 이게 결과를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아 근데 재밌긴 해 사실. 준씨 따라다니게 해야지. 오지 마세요. 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어 김재웅이가 범입니다! 야 안죽으려면 붙어있어야 돼! 당신한테 붙으면 죽는다! 뭐.. <웃음> 다 어디있지? 그, 그니까요 뭔 소리야? 어머, 뭐, 뭐, 뭐야? 뭔 소리야? 어? 아아! 야. 야! 소범! 소범! <웃음> 소님이저 사고타지로 죽이려 했어요 뽐님이야! 신고 어디있어 신고하러 가야 돼 신고 어딨어요 근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어, 어디지? 홀 중앙... 야 이거 100% 소범이야. 소범이가 저 죽이는 거 내가 대놓고 봤어. 아 이거 플레임님이네. 이거 플레임님이네. 야너 플레임 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이거 없네 얘. <웃음> 아 이거 소범이, <웃음> 소범 씨가 자포자기하고 죽였어. 아니 가정님이랑 그정 반대로 갔다고. 와 이걸 그렇게 정신 한다고? 와 진짜. 아악! 나 이러고요. 죽이러 와. 가족이다. 어. 죽이러 와. 안녕하세요. 가자! 전아까의수모를 잊지 않았어요. 레이터. 아! 아! <웃음> 야, 미션 달성도 왜안 차냐? 사장님이 그거 끈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미션 달성. 네 어, 이게 뭔 일이야? 저 일단 새병 님이랑 노우 님이랑 이카 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매스고 하더니 죽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웃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나... 정확히 새벽 님이 렛츠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 죽었어? 아니 나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자격하는 거야? 난 같이 가자고 하는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면 키밍 님이 수천 지나갈 때 죽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는 영매사입니다 저는 저는 벌벳합니다. 봤을 때 약간 키밍 님더 가깝긴 했거든요 이카 님이 그니까 나도. 뭐 아닙니다. 킴이미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칸님 레츠고 이랬는데 싹 죽었어. 말 <웃음> <웃음> <키미미 웃음> <웃음> 잘했는데. 가까이 있었던 거는 미미님이 맞아요. 맞기는 해. 미미님. <웃음> 야 그럼 킴이미님 말그대 근데... 지금 김민성이 내가 영미사라고 했는데 내가 영미사고 라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영미사 맞다니까. 야, 지금 근데 지은 랜덤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영미사가 두 명일 리가 없잖아. 아니 지금 영매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영매사 아예 없을 수도, 수도 있지. 그럼 빨리 스킨. 킵 그럼 넘어가야. 넘어가.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간석 없어. 나 네? 미션 아, 다 했는데. 당신 진짜 힌트예요. 님이 우리. 당신 정말 내가 <웃음> <우하다. 제가> 모닥. <무단 웃음> 제가 오리처럼 보이나요?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죽으면 찜찜님이 범인입니다. 오케이. 어, 나 죽이면 나 죽이면 간첩이다. 나 죽이면 간첩이다. 찜찜님이 나. 어째 찜찜이는 한 짓이 계속 도도새 같애. 야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오리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소심한 애들이 걸렸어 어!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어? 한명 죽었어요! 두 어? 죽었어요찾다차들어요 아, 아, 애들 아래로 내려갔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방금 너 지나갔는데 갑자기 같은 옷을 입은 소모씨가 떨려있었어! 아 봐, 봐! 결국엔 노시네! <웃음> 잘가! 아니야! 와, 지금 이거 해네. 완전히 선동입니다! 그렇지, 지금 계속! 내가, 내가 당신 미션 뭔지 물어보고 다니는데 벌써 다 했냐고 물어보고 다섯 개 남았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펄티스 많이 하고 다녀서 그래요. 펄티스 음, 많이 하고 다녀석을 타고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주비 사람을 찾으러 당기느라고 네. 어, 선택된 미션은 다 못했겠지. 아, 죽었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바로 아, 아, 옆을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아 시야가 좁아서 그런가 보죠. 빨리 두 표에 둘중 하나야. 내가 봤을 때누 저 아닙니다. 저 죽었으면 찜찜이 의심하세요. 오케이, 음, 오케이. 잘 좋다. 아 근데 이거 결과 안 나오지 참. <웃음> 음? 잘, 잘, 아니, 저는 왜. 안 나와요. 결과가 안 <웃음> 나와서 더 이게 짜릿한 맛이 있지. 아이고, <웃음> 결과 이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누가 죽었을 때 거위가 죽었는지 오리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새벽님이 저거 아님 저걸거 같은데 어 이거 나 필이 왔어 이거 100%다 새벽이다 어딨어 어디 종종 어디서 올려 저희 일단은 다쳐! 뭐? 새벽이야! 아 진짜 아. 다다고요 <웃음>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필이 왔습니다 100% 새벽입니다 새벽 씨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오리나 거위 역할 죽었을 때 결과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갑자기 딱 필이 왔어 아니 그야 궁금하죠 노우 씨랑 찜찜 님이랑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노우 님이 자기가 아니면은 이제 찜찜일 거다 라고 했었을 때노우 씨가 아닌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찜찜 님을 선택을 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선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맞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 뭐라 가요? 지금 또 사장님이에요, 혹시? 사장님이다! 또 사장님이에요? 미안하다. 아, 아니, 그냥, <웃음> 그냥 필이 <필리> 딱 왔는데. <웃음> 넘어갑시다. 미안. 아, 세병 씨가 말을 잘해. 설득이 됐어. 아, 씨. 그 와중에 탐정 누구였 이거 어, 아까 렛츠고 했잖아요 노후님이 흉내쟁이라서 그치? 세련님이 그? 노후님 보고 일단 빨간색이니까 렛츠고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어? 그냥. 야 우리 직원들의 피지컬이 그 정도라고? 그거 말고는 렛츠고가 다르게 해석될 게 없지 않나? 나한 같이 가자고 하 거라고! 아무리 죽겠니 정말! 근데, 근데 나 같아도 그냥 저기 다하 렛츠고 이러고 갈거 같긴 해 어, 근데, 근데 그직코에 그, 그 갑자기 이카님이 우리 고기가 돼버렸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 뒤에 그, 타 그, 그, 그, 그, <웃음> 진 그냥 타이밍에 우연일 것 같기도 한데 제보 드릴 게 있어요 아니. 첫 번째 라운드에서 소범님이랑 노호님이랑 고로케님이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 소범님이 주... 노호님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네. 노호님이랑 고로케님이 범인이 아닐까요? 고로켄님인가 근데 어. 너무 웃긴 해못 <웃음> 어. 먹어도 고 <웃음> 고로케 조정 <좋아, 웃음> 빨리 눌러! <놀라. 웃음> 아, 만있어 어떻게... 됐다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 했어요, 일단. 가족님께서 고로케님이랑 노후님 같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소범님이 죽었다고 라 했던 게 맞나요? 고로케님? 대답 좀. 죽었어? <웃음> 네. 저요?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저요? 당신 너무 말이 <웃음> 네. 없어요. 아니 저는 가중님이랑 그때 노후님이랑 몇몇 해서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렸... 어? 어? <웃음> <사실 웃음> 직업이 뭔데? 예? 직업을 알아요. <웃음> 이제 거위의 편입니다. 어... 지금 음... 안 밝히면 죽는데? 어... 그러면은 저는 제가 <웃음> 죽는군요. 어 그렇다면은 저는 국사는 아닌 거위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그냥 이거 아 그냥 얘기 <웃음> 그냥 말한거만 하더라도 지 않아요? 미션 누가 안했노? 제가 안했나?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미션 좀 해라! 불도 좀 붙이고! 사보 차지 좀 하고! 어, 왜 이렇게 다들 아무것도 안하는 거야? 어? 시민이 아직도 미션을 안했었어? 어 됐네 아, 어..뭐야 아, 이카 아이라이. 새벽 아.. 새벽, 아. 새벽. 뭐? 새벽이었어?! 아니 렛츠고하고 진짜 아, 미안해. 진짜 렛츠고하고 조진거야 렛츠고가 천록했을면 렛츠고인 줄이는 몰 아, 아니 같은 아, 편을 아니, 줄였어 아니, 아니, 심지어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웃음> 이카님이 빨간색인 걸 보고 아 그럼 이카님의 나랑 빨간색이니까 나머지 흰색인 두 사람은 죽입시다 라는 <웃음> 의미로 이 렛츠고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카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죽어버리는 거야 태아님이써는 거를 제눈 앞에 아는 거를. 어, 또또새벽님 잠깐만 아. 저 이거 발언이 있어요 고로케님 그 네. 본인이 죽여놓고 사장이 하고 지금 제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어머 어머 암살자가 뭐. 음. 음. 음.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빠르게 제가 설명을 <웃음> 하겠습니다 저 흉내쟁이에요 새벽님이 저 똑같은 올인줄 <웃음> 알고 싸고 지나가신 거고 그러고 <웃음> 저는 제가 흉내쟁이어서 네. 그랬구나 래서 대놓고 죽인건 그 나는 거구나. 사장님 죽인걸로 만족한다 야씨어 사장님 굴리시나요? 자! 나도 이 남순이! 남순이! 지 사후세계에서 두분이서 면합하세요 잠깐만! <웃음> 잠깐만! 살려줘 잠깐만! 살려줘 너무 재밌겠다! 어떻게? 김새벽 어디 있어? <웃음> 죽일 거야 내가. <웃음> 김새벽 어디 갔어? <갔소? 웃음> 저 가쁜 <갑분> 숨소리뭔데 <웃음> 김새벽! 공장과그옆 건물 사이에 복도에서 죽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랑 음. 누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고병님이랑 저요. 저랑 모로케님이랑 준님 이렇게 셋이서 지나가다가 시체를 발견했네요. 음, 그러면 누가 셋... 썰고 멀리 간거 아닌가? 그런 거 어? 같지. 좀 약간 시간이 지난 시체여서 좀 차가웠어요. 시장 가자마자 <웃음> 썰는 <웃음> 거? <웃음> 와, 체온도 <웃음> <태원도> 될수있 <웃음> <있어. 웃음> 어? 넘어가나요? 그래야겠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할게 없는데. 어, 저거 없는가 보다. 하다다. 아이고. 다들 기지개 한번 씩 펴. 아, <웃음> 내가 아, 진짜. <웃음> 소리 끊기는 거개 웃기네. 요아 깜짝이야. 아,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씨. 은행에서 방금 들어왔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참 유감이네요 어렵다 다들 각자 어디 있었나요? 전 지금 대광장에 있었습니다 저 음, 소봉님이랑 어. 있었어요 거기 뭐 문어 있는 었데 있었는데 문어 살아있는 거. 근데 <목소리> 이게 고로키님이 진짜 금방 죽은 게 제가 법원에서 고로키님 만나고 대광장에서 헤어져서 전 거리로 가고 고로키님이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신고를 했다는 건데 <목소리> 어, <목소리> 설마... 그럼 준신의뭔 어, 그 사진... 소리야 어였네 진짜 사장님은 어디 계셨나요? 저맨 오른쪽 위에서 고해 성사하고 있었어요. 음. 이칸님 어, 발견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요. 저 대광장에서 어, 누구 만나고 새벽님도 계시고 막 여러 명계셔고 네. 그쪽에서 왼쪽으로 아 이동했어요. 거기서 키밍님도 미 봤었고 또 네. 소범.. 누구, 누구 봤었지? 키밍님은 정확히 봤었는데 다른 분은 못 봤어요. 새벽님이 제일 무서워. 왜? 어? <웃음> 왜? 갑자기 왜? 아부러질도 않게 거짓말 하시잖아요. <웃음> 아 진짜 어이없네? 어이 건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둘이 주었는데 일단 건너기 아, 어떡하지? 뭐 스킵해야지. 단서가 없잖아. 또 응. 실수로 동료 죽였을 수도 있고. 아거 소범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씨. 네? 어머 어 사장님 여기 있네? 왜왜왜? 아니 사장님이 소울이다. 너무 안 보인다고 말하려 그랬는데 아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 계속 혼자 있었어. 만나요. <웃음> 이거 한번 쳐야 되지 않나? 비둘기. <웃음> 비둘기. 비둘기 울겠다. <웃음> 비둘기 슬슬 갇혔다. <웃음> <깎았었다>. 초기화 초기화. <웃음> 초기화. 뭐야? 언제 죽었어요? <웃음> 아, 난 그냥 비둘기 그거 한번 털어내자고 한 건데 아... 비둘기가 그거구나 종 치면 초기화 되는구나? 네. 네 몰랐어요, 저 그래서 한번 털어내자고 한 건데 어, 주기적인 방역이 중요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혼자이는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오리면 은 네. 좋지. 오리면 위험한 이유가 없는데 되니까. 그만큼 더 의심을 많이 받겠지. <웃음> 사람들이랑 붙어 있겠지. 미션 안 해도 되니까. 아, 난 거위여서 미션 하느라 혼자 떨어졌지. 나 이제 미션 다 했어. 나 계속 붙어다닐 거야. 아니요. 이미 도심본. 못 봤어요. 봤어요. 아니야못 봤어. 나 하나도 못 봤어. 봤어요. 어? 어? 어? 어? 뭐야? 어? <웃음> 가죽님 누구한테 말했고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저 약간 필이 <웃음> 왔는데 가죽 씨 죽을 때노 씨만 혼자 <웃음> 아무 말안 했거든요. 아니 나 갑자기 죽었어 이랬잖아. 아니 마이크 먹혔어요? 아까 말 사장이 또 키셨어요? 누구 뭐라 가요? 아, 저희 좀잘 알아야 돼요. 사장이 되게 조심되는. 그러니까 조심해요. 야 뭐라 가는 것도 못하냐 뭐. 이제 이거 원래 정치 게임이야. 아니 찾아 내야 될거 아니야. 야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 어 어허, 이상한데. 이상한데. 알겠다. 이상한데. 아뭐 지지 등나요 배째어 뭐야? 어 <웃음> 아, 진짜.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어? <웃음> 와, 이렇게 말만 해도 죽이는 아름다운 세상 사장님 어도세요 아, 진짜 더러워서 내가 뭐 아닌가. 말을 할 수가 있나. 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 와, 무서 사람이야. 와. <끼리> 벤도탈줄 아네. 와! 와! 와! 와! 여러분, 앞으로 게임 그런다. 게임 시작하면 바로 새벽시부터 조지고 시작합시다. 나 저희가 못 믿겠어. 아, 에이, 형님. 근데 가족 씨 직업은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비둘 죽거 이크... 얘기했던 거떠본 거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카 님이 그 제가 죽인 시체 먹었길래 아 그럼 가족 님이 흉내쟁이구나 싶었어요 아 와. <웃음> 찮네 독특해 어... 아 아니, 그렇구나 한데, 흉내쟁이를 죽인 먹을 거구나 아니 괜 일할 거 일할 거 <웃음> 아, 어디냐 이럴 거. 아 오지 마. 아 저리 가세요. 아, 오지 마세요. 우와.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뭔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떻게 눌러. 어. 응? 지금 공장 옆에 있는 골목 사이에서 발견했고요 저 사장님한테 쫓기다가 발견했습니다 뭘 쫓겨? 그냥 같이 다녔지 <웃음> <웃음> 골탱이가 없네 사장님은 어느 방향에서 왔나요? <웃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 어 지도 못가 지금 <웃음> 아 이거 지도 보는 시간 끝났어요 아 지도를 볼수 있구나 일단은 여지가어가 없으니까 아, 건너뛰야 모르겠네 모르겠다 <웃음> 아, 사이좋다 한 <웃음> 표씩 <웃음> 어? 뭐야 나한표나왜 <웃음> 왜? <웃음> 나 아, 너무 진짜 속이 <웃음> 보인다 <웃음> 저거, 아, 저거 판별해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저는 플레임님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요? 알아내는 게 있나? 제가 쓰는 능력으로 그게 뭔데? 제가 영매사인데 실체가 생겼을 때, 능력을 썼을 때가 오른쪽에 계셨어요 근데 음. 시체 발견을 왼쪽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사장님이 오른쪽에 계셨으니 이미 그쪽에서는 살인을 일으킬 수 없는 어? 지금? 아 유령의 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아니요, 유령의 위치가 파악이 되진 않는데 지금 또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어디 어디 지 어디 어디야? 자 여러분, 정의로운 자경단이 쓸데없는 오리를 썰어 죽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벤트 타고 나오는 오리를 죽였어요. 그이 이걸... 증인. 예, 네, 증인 저그 증인 새벽시 제가 준님이랑 계속 일거리를 같이 하고 다녀가지고 왠지 준님은 아 거위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 옆에 감옥 있잖아요. 감옥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거기서 찜찜님이 대뜸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음, 준님이 죽였어. 둘기 아닐까? 그둘기도 그 벤트되지 않나? 음, 알고보니 기술자 아니에요? 이걸 죽여도 기술자. 뭐 지금 직업 얘기해가지고 스파이한테 저격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뛰기. 아, <웃음> 살려줘. <살렸다. 웃음> <웃음> 당장 눌러. <웃음> 당장 눌러. <웃음> 아 진짜 웃기네. 비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플레이님, 찜찜님은 기술자 아닐 거예요. 어, 너구나. 같이 다녀. 아니에요? 당신 <웃음> 그거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 저저저고로케시도 어.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기로 갑시다. 나 선술집에 미션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배달할 거시죠? 배달하란데? 거래잡기. 쳤을 때 그냥 시체가 내 눈앞에 있었 바닥님 사장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저, 거, 같이 저요. 저요그니까 예. 미션 끝나고 밖으로 나왔기가 자욱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시체가 있었어요. 아니, 로 들어가는 사람있고데 아까 나간 사안녕하세요 제가 거기 사람 모여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플레임, 김가죽, 키미빙 이렇게 세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그럼, 그럼 둘중에한 파장... 명이야 이거 무조건 그럼 가죽 씨네! 그럼 사장님이시네 저는 맥주 다 따르고 나갔는데 분명히 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어 시체가 키미밍 씨가 미션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못 봤어 그게 안개가 껴있어가지고 그럼 사장님은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웃음> 저도 나갔죠 <웃음> 가죽 씨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웃음> 누구 맞지? 죽이긴 해야 돼 죽이긴 해야 돼 나의 가죽 보니까 투표사장투표 <웃음> 진 어, 궁금한 내 목소리. <웃음> 아왜 나야? 아니라니까. 오오오오어 <웃음> <웃음> <웃음> 사장님 사장님 제가 신경도 보여드릴게요 나 기다려봐 못 보여드리겠네요? 여기가 네, 농장 위쪽에 이카 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새벽 시랑 셔틀 얘기하다가 올라오고 가죽 시 마주쳤거든요? 가죽 시랑 제가... 마주쳐서 농장으로 그런가하네. 쭉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웃음> 저랑 사장님은 반대편 쪽 정거장에서 생명공학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김일빙 씨는 언제 죽었죠? 어 <웃음> 그러면 저사람 어디야? 그 형이 죽어 있는 거에요? 진왜 이렇게 없어? 제가 발견한 건 아, 미카치 아니야? 시체인데 거기 어디라고 했죠? 농장 농장에서 사람 몰려 <웃음> 있었는데 <웃음> 거기 음. 있던 사람들 누구, 누구였지? 음. 새벽님 가셨는데? 저 준님이랑 같이 셔틀 타고 아주 단둘이 있었습니다. 박쳐! 난 새벽이야! 쪽으로, 아 왜? 거. 왜요? 난 새벽이 아, 못 믿겠어. 너는 제 근데 새벽 씨 편안을... 아니야. 새벽 씨 아닌 거 같은데? 저랑 같이 더, 있었으면 주님. 저를 죽였겠지. 그러니까! 오. 내가 저 사람 죽였겠지! <웃음> 일단 우리의 <웃음> 복을 받은 새벽 씨를 보내고 아니면은 아닌 거 어렵다. 아니, 날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다고? 어? 뭐야? 새벽이 <웃음> 진짜로 가? 진짜가요농담이었는 우아아아아아아아아 옥가가 통했네? 레이데요 사장님 뭔데요? 말할수 없어 아직 너를 완전히 신용할수 없기 때문이지 내가 저 신용해주세요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 깜짝이야 뭐야? 하하하하 저 뭐야? 저뭐하하하하하저 뭐였지? 하 미션 다했는데 어? 뭐야? 어어 어? 저.. 사장님 자자님이네. 아니야. 저 자수할게요. 저 자경단인데 실수로 스페이스를 눌러서 찜찜씨를 죽여버렸어요. 이거 <웃음> 아, 아니야. 와우. 아 깜짝 놀랐네. 찜찜이가 저 이, 그 방송 있잖아. <웃음> 인터콤으로 방송하길래 나도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키가 2키인데 잘못 눌러서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죽여버렸어. <웃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웃음> 아, 근데 궁금한 게 그 뭐지? 비행기 타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오른쪽 왼쪽 왔다 갈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네, 오리는 벤트를 타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정비실에 텔레포트기가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죠 아, 요 그걸로 한번 그렇군요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죽이시려고요? 아니 야, 사이... 왜냐면 저 찜찜님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왼쪽에 있길래 아 그래 찜찜씨 진짜 미안해요 내가 아니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웃음> 아 아니,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애초에 내가 자경단이라고 했는데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날 믿어줄 수 있는 거지? <웃음> 찜찜님 미안해. 지금 오열하고 있겠다 <웃음> 아... 찜찜일 내가 보내버렸네 아 일단 넣어드릴게요. 난 이제 더이상 죽일수가 없는거지 아 능력을 오, 진짜 쓸데없는거에 날려버렸네 어? 어아 탈걸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죽었어요? 어? 어 수고하세요 선생님 아 <웃음> 야, 김가죽 저 자식이 아이. 날 죽였어. 자 나는 기억한다. 찜찜찜 죄송. 아 어, 이거 이거. 오. 사장님 왜 죽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 지나가는 골목에 가죽님 만났어. 가죽님이 밑에서 왔는데 아까... 밑에 사장님 시체가 있었어요. 가죽님 맞아. 저랑 사장님이랑 두분저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누구였지? 아 저랑 고로케님이 타고 갔어요? 잠백하고 저... 네. 있네. 아... 저번 판에 우와, 새벽이 때, 스파이였네? 가족 씨가, 와 새벽이 진짜 스파이었네? 와 소름! 가족씨랑노씨랑둘중 하나야. 심, 심, 노우님이 심, 지금 저, 하고 저소신발언할게요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위라고 소소히 말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미션 다 해가지고 지금 미션이 아, 없었던 거 아닌가요? 다 아, 했거든요? 내가 어, 얼마나 열심히 해. 나 캐다다 거위야이 사람아. 아니야 가족님 폭표로 죽었을 수도 있죠. 어 이겼다. 어, 너무해. 아 잘하네 추리 잘하네 이겼다! 아 yeah! 아, <목소리> 다행이다 야! <Yeah>! 나 <목소리> 새벽, 새벽아, <목소리> 새벽아! 새벽아! <목소리> 새벽아! <웃음> 새벽아! 편집 <웃음> <현집> 니가 <네가> 해 <웃음> 이게 뭐야? 나한테 오지마! 온 가족 나한테 오지마! 한 불맛. 키미밍이랑 있어야지. 우리 믿음직스러운 편집장님. 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 아닌가? 아니 사장님 믿어도 돼요 이거? 여기다 <끝> 어, 그래 모이네. 키미밍이 연기를 오죽 잘해야지. 잠깐만, 찜찜님 이상해. 왜 쫓아 왜 쫓아 왜 쫓아? 참 기침하는 거같은데하니까나 도망갈래. 어떻게 아 지나가라고? 지나가 보세요. <웃음>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어? 어? 어, 뭐야? 아, 와! 와! 대박! 와, 와! 와! 와! 야, 오! 레전드 찍었다. 야, 와, 이거... 이게 된다고? 아! 아! 이게 되네? 거의 무슨 이대된 생각을 안 <웃음> 하고 <나가고> 있었는데 <웃음> 와. 야, 왜 시야 안 돌아와? 어머! 누나리 누나리 침침해서 나팔 불었는데 세 명이 갔네요. 어우, 이이세 뭐 <웃음> 명이 죽었다고? 언제 다니고. 이거 뭐이 이렇게 빨리 죽은 거야? 왜 이렇게 거야? 본격적이야 아니 근데 시야고. <웃음> 야, 이번 판 장난 아니다. 와, 맵에 안 보이던데 아예. 그러니까. 응. 새벽 시계 어떻게 안 보려던 <웃음> <웃음> 아까 먹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시는 건가요? 아, 건너가 건너가. 이거 건너 뚫릴. 모르겠다. 아니, 여기가 지금 함부로 하기가 힘든 게 그러다가 거의 죽이면은 이거 우리 끝 끝나는데? 맞아 맞아 조심해야 아, 뭐, 돼. 없어어 다르게 생긴, 생긴 게좀 바뀌었다. 좀 수상하게 어, 생긴 신물로 한 번만 걸려 내가 조질 거야. 아, 아. 아이고 아니! 아! 아! 와 불러! 아이고! 와 이게 뭐냐 불러! 아니 시체를 세 개나 아. 먹었어? 아, 아니 승인정이랑 대머리 수리가 같이 있으니까 시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머리색 사라져 있어 그냥. 어! 잘못! 아, 이런, 취소네요. 오리구나! 뭔 소리야, 쟨. <웃음> 오리구나! 에? <웃음> 에? 네. 네. 아니, 이게, 아니, 사장님. 시야를. 뭐야, 준씨 왜말안해요 안내방송 때문에 마이크 꺼놓고 있었어 어 얘기해요? 아아아 시체발견, 시체발견 음, 어디서 아, 발견하셨는데요? 아, 예배의 구덩이 위쪽인데 아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사장님 폭탄이에요 왜요? 어? 제가 아, 지나갔는데요 그래? 사장님 지나갔는데 사장님 어? 잘못? 이러고 갑자기 말을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 손에 폭탄이 들려져 있었어요 오! 오! 그거! 음, 누가 아 폭탄 폭탄이 누가! 폭탄이 누가 들었는지 그 알아? 폭탄 계속... 아니 근데 참고로 아니요, 그거... 나, 야 투표하지 말아봐 나 폭탄 아니. 아니고 그거 미션하고 있었던 오! 어? 오! 오! 오! 뭐?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누구야? 나 미션, 미션 하고 있었고, 그, 금화 분리수거 하는 건데 잘못 는 거야. 소범씨 그럼 누구랑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지나가면서 본 사람이 사장님이랑 키미밍님 두 분밖에 없어. 키미밍이다. 야, 100%야, 그러면. 어? 키미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위기 기이 될까, 내는데. 야, 키미밍이야, 이거 100% 빨리 죽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 와, 뭐라 간다. 아, 나 억울해, 진짜. 진짜 개 억울해, 진짜. 아니, 와, 야. 오이 중에 한 명이. 오, 아, 동물이네. 와 답답해 이거.. 이거 죽으면 진짜.. 뭐뭐고할것 같.. 뭐..뭐야 이거.. 아유 무서운 사람.. 나 아니라고 임마! 아그데 비둘기 거야. 좀 불안하지 않나요? 불불를까 그래 그래 불자 불자 내가 부를래 방역하려고 일단 불었어요? 그럼 지금 아, 소범이 죽은 됐어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혹시 어디서 어떡해?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 있으세요? 못 봤어. 저는 하시아 일단, 하시아 일단, 하시아 일단 하시아. 필이 하시아. 불기 하시아. 전에 준씨랑 같이 있었고요. 준씨랑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있었고 가족씨가 중간에 잠깐 보였었고 음. 그 정도? 음, 그 아, 아니야! 아니, 난 그냥 혼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오네. 나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이 나를 봤는데. 난 가죽. 아, 모르겠다.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어, 나 카웃트 하지? 나 코카콜라. <웃음>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웃음> 코카콜라. 제발, <웃음> 제발 좀 내려라. 탈까요? 제발, 오, 제발 <웃음> 게임 끝나라. 어떻게 점프하나 보자. 이구 경도 오는 거 같은데. 3회전 한한 4점 드리겠습니다 1점 2점 뭐야? 버뮤다 한량이 접네요. 니다 아마 맛이 있답니다. 아, 일단 난 미션을 다 해서 이제 할게 없는데. 아, 이불 끄는 거 좀. 불 불이 안 떠요. 팀 햄이 네, 네. 이거 그냥 불 켜. 이거 아니 불어 불어. 그냥, 그냥 불어버려요. 어. 어 뭐야 그 사이에 또 죽었어? 저 일단 그냥 불켜려고 불었거든요. 아니 어, 그, 그 사이에 네. 또, 또 누가 죽었 죽었어? 또? 이카가 죽었네. 아 이카님 왜 죽었지? 아니, 내가 아까 뭐, 방금, 주, 봤는데 이거, 이거 노원님, 방금 봤는데 방금 봤는데 이러면 이노님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방금 봤는데 준님이랑 이칸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훈련장까지 가가지고 같이 하고 헤어졌는데. 이건 왜 근데 좋지? 중간에 희생의 재단 쪽에 사장님 오셨었어요? 난불 꺼지자마자 뭐 미션을 다 해가지고 피리 부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불고 싶은데 불지는 못했고 그래서 키미밍이 와가지고 같이 내가 빨리 부르라고 했어 불 꺼져있어서 너우님 같은 난, 난 노우아님 찜찜이 같아 아니야, 아니야. 좀...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기술자입니다. 음. 이거 사모 유령이 터뜨렸어요. 아, 전 캐나다 거이요 여기에서 갑자기 죽으면 노호 씨가 범인. 난, 난 같은데, 나 이거? 재단에 있었는데 재단에서 이제 터 터져 가지고 준님이랑 이카님이랑. 근데 훈련장이라고 하니까 또. 아 모르겠다. 아이, 진짜 어렵다. 어, 아이, 누가 속이고 있는 리얼? 거지? 아나 아닌데. 나 아니면 준님이다. 어? 바로 피를 분다. 자, 자. 야 의외로 완전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키밍일 수도 있어. 아, 버려. 아, 아니에요, 저는. 과연, 과연. 7.4점 축하드려요. 이건 축하드려야지. 그러네. 7.4점 아, 완벽한 자태를 보여줬대. 어서오세요. 어? <웃음> 와, 진짜. 와, 웃음소리 봐. 아니. 와, 요거 봐. 키미밍이 용의선상이 있잖아. 거라, 아, 내가 키미밍을 의심했었어야 했어. 그냥 한 명이 술래고 나머지가 다 도망가면서 미션하면 돼요. 참고로 술래는 시야가 좀 좁아요. 서로 양심상 누가 범인인지는 <목소리가> 말하지 맙시다. 아. 네. 오케이. 아, 안 뜨는 거야, 아, 오지마, 아, 오지 아, 오지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아. 아. 아. 오지마. 아. 네, 뭐지? 오 네. 네. 말고. 무서워. 범 <웃음> 대충 알것 같다. 어. <웃음> 미션 하자. 개빨라. 어디 있어요? 미션을 해야 돼, 미션. 네. 미션 하자. 아, 네. 아라요 미션의 발이 미션의 미션, 니까 너무 웃기다. <웃음> <오. 웃음> 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 빨리 미션, 해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현중, 저... 현중! 빨리! 어디, 어디가 이거야? 아! 아! 오마이갓.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진짜>. 와, <웃음> 와, 진짜 그 시간에 죽인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잘 찾아? 그니까. 빨리 와. 어디 계세요? 김윤아, <웃음> 빨리 미쳐내. 어! ㅋㅋ <웃음> 가보기 수 있다. 확정이네. <웃음> 어, 이제 한명 남았다. 레이텔 얼마 안 나왔어. 얼마 안나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디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제발 제발 누고요 술래 놓은 야아 뭔가 하잖아. 아.. 이게 아, 완승하기가 아, 꽤 힘드네. 그래도 무빙 무빙 가능해서 좀 재밌는 듯? 제발 한 번만 좀. 어저 오류에요. 어? 어? 어? 안 돼! 이거 알려주신다는 거야? 절대, 절대 미안해요, 미안해. 숨어. 절대 숨어. 아씨 절대 복도에 있지 안녕. 마. 보증척 숨자. 미셔도 해야겠고. 미밍아 편집해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니? <웃음> <웃음> 미셔 손톱 못 떼겠어. 어떡하면 좋아. <웃음> 얘들아, 가서 <웃음> 일을 하거라. 죽였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웃음> <웃음> 이 세계로 가야지, 이 세계. 주고세대라는 뭐 소리. 소리. <웃음> 고렇게 이래. 아, 으아, 으아. 여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었어. 농땡이를 피워 준갈통이로 와. 와, 야, 다각 소리 났는데 거위가 아니라 닭이었군. <웃음> 와, 사장님 사사치지지는 거 봐, 개무서워. 와, 사인 게 많으셨다. <웃음> 이 녀석들 와, 진짜. 이때까지 나 놀리느라 <웃음> 즐거웠지뭔 맡기네. <웃음> 어나 그 뭐, 사장님 본지 1초도 안돼서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웃음> 아 오늘 처음으로 풀동부랑 다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방을 했는데 즐겁게 잘 논거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풀동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 서로 사이좋게 계속 같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화자자. 안녕 아, 노 음. 나간 김에 하죠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 천반직쪽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활동똥부 뭐야? 바직 그거였어? 아니 오리가 됐을 때는 한 번도 못 죽이고 대버리 독수리 됐을 때는 한, 하나밖에 못 먹고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네요 <웃음> 다음을 또 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웃음> <lugAMA> <웟 timeframe> 아그 나간 사람이 호명해서 부르는 걸로 하죠? 누구 나오라고? 아 음. 좋아 김혜민 님. 아, 네. 재밌었고요.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되는 게임은 <목소리가> 저랑 <목소리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아, 거 같아요. 힘들어 다음 에는 정직한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정직지 <목소리를> 빨리 들어와. 고명하고. 세병 님, 세병 님. 아. 나 어, 오늘의 마피아 이온 <웃음> 어. <웃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의 새벽인 건 변하지 않아요 우오오오 음. 새벽에 죽인다 뜻인가? 우오오오오오오 아 <웃음> <저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어, 되게 잘 어울린다 아주 재밌는 이름을 얻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네요 여러분 이 게임은 게임일 뿐 아시죠? 우오오오오 나는 <웃음> <오> <웃음> 무슨 말이 다음 그러고록헷니 야 이제 나분이 더잘 어, 어, 기억해야 어. 돼. 아, 불렀던 사람 그래. 또 부르면은 막 서운하다고 안 불린 사람. 야. 이번에는 좀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것 <웃음> 같아서 처음에 포부로 얘기했던 사장님 한번 목 베는 것도 마지막에서야 이루긴 했지만 <웃음> <웃음> <웃음> 여러 가지로 재밌게 게임 즐기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웃음> 기대해 달인나. 아. 그러면은 가족 씨 어, 비록 처음이라 가지고 과연 제가 사장님을 썰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을 두 번씩 썰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웃음> 게임이었던 <웃음> 것 같습니다 네, 빙고를 썰었죠? 예~~, 예 부들부들. 다음 소범님 <웃음> 오늘 인류애가 사라지는 날이었고요 <웃음> <웃음> 인류애가 사라진데 미치겠네 <웃음>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케빙님을 죽이지 못하면 실제로라도 썰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와우. 썰어서 아 기분이 아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다 <웃음> 아 다행이다 음 Yeah. 아, 닉네임은 갈통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대머리 수리로 배도 좀 채워보고 암산대로 총도 좀 쏴보고 해가지고 갈통은 아니고 한 대가리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나 마음에 드는 <웃음> 게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카님 네갈우 저도 오늘 사장님 머리카락 한열 가닥은 뽑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도 이런 게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찐찐님 오늘 안 해도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저죠. 비둘기로 모두를 감염시켜서 매우 행복했고요. 와, 아, 진짜, 진짜 레전드였지. 감역 <웃음> 수칙 안 지켜.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끝까지 사장님 <웃음> 목을 못 따서 좀 아쉬웠달까. 그래도 다들 이렇게 게임 하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네요. 풀더보 풀더보.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아 일해 아 이제 이것들아. 음.